누를비하나일 먹었다. 중옥이다. 중옥. 오건자야. 고백필이다. 적백. 잡았다. 방황. 방황.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이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d 번. 두 번. 두이 아, 저 사람 반인데. 아, 어, 음... 아까비. 음... 목표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데 펭via... 아, 아, 아, 아, 아. 지금 0 1도안 많다. 와. 저요. 윈체 만들고. 이어걔봐 걔네, 걔네, 나 이거 네 걔네, 걔네, 다중 걔네, 걔네, 걔네, 걔네, 걔네, 찔러 걔네, 걔네, 고백필이다 죽게. 고백필이다 간다. 납 p 다방 e 방 p o 님이 바로, 사로 바로. 사호 s o r r 방개 내려온다? 안내려오안내려온다보안 내려놔? 안 내려놔? 안 내려놔? 안 내려놔? 안 내려놔? 안 내려놔? 안아려놔안 내려놔? 안 내려놔? 중계단. 중계되는 거 맞아? 이거 중계되는 거 항상 아, 형 오빠이구나. 나 걸로 할게. 차라리. 나 기다릴게. 어い뭐챗해 볼까? 아니. 필 필.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와, 기운파기 님이 잘했다. 아, 근데 형님, 그 실수가 없어요. 음, 실속이 없어요. 실속 없습니다. 네. 중게중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음, 좋아요. 좋지 않아요? 자, <웃음> 오케이 오케이. 중에 저 붙어있어, 저 봐봐. 이거 행님 아니면은 이거 일단 내가 얘기해줄 사람이었다. 어, 음. 이거 중옥으로 뺐을 거거든. 옷가자 이제 옷가자 이제 옷가자 기억하겠다. 야, 야, 이거 포기. 야, 안 돼. 카지 님, 이거를 주목한다. 중국지리 한다. 뭐야? 부우개 피! 부우개 피! <놀람> 아살 <아유, 비싸. 놀람> 아니야 요 아니야? 바로 앞에? 문이, 당연하지. 아기 말할까 식기 잘어. 아 성공해야죠. 와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가야죠. 커피를 큰걸 사야겠다. 아안 보여 아, 이 사람 아 공포행님 못맞췄어요 오고 나간다. 천천히 합시다. 앞에 안 아이고 안좋으니까 나오네? 기계 없네 우리? 이거 이번에 기계 먹고 바이아몬 가자 바로 우베기 하자 기계 안 밀렸겠지? 한거 없었는데 먹겠다 아이 바로 간다 이제 네명 남았다 저기 아 그냥 잠깐아잠깐 아, <웃음> 길만 아이씨. 아이씨. 아 개고 맞아 내 걸로? 이설치되었습야 이게 안 맞아. 우리 어. 방이 보는 중. 아 그래? 아이이 아군이 승리하였 근데 너무 이기안 되는데 그대 정확도 많이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민채지 민채 윈체 요새 그큰 났어요. 정도가 너무 안 좋아. 진짜 권총 쓰는 게 나을 정도. 중계 내는 거지, 신? 뒤라가? 렸다방방방이이제 타지란 아, 저 사람 반인데. 아, 어, 음. 까비 음. 스타로 너무 너무 탄세타 개고 때. 어. 진도 중반. 뭔데? 개새이 맞았다. 아, 다무서워라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요, 요, 요하? 이 발소리 세서 안 돼. <웃음> 지금 우리 공룡이다 지금 방이. 어, 방이 그냥 간다. 절대 어, 어, 양옆. 어, 저 설대대로면 방 같은데. 제발의키 형님 방 같은데. 아 이번 초반에 개피 된게좀 아쉽다. 침착함이 전혀 없다고요? <웃음> 그것도 맞긴 하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에착 가려고 하긴 하는데. 오버하면 가야아나중황발써 오케이. 기다릴게. 이이 또리, 가져, 옷 가져. 옷 가져, 가져. 벌써 리오 올라갔다, 다 줘야지. 중쪽에 핑도게. 골드피안아. 야. 아. 치, 이런 중요한 판을. 아 화이팅 화이팅. 아 뭐야. 아이고 우리 뭐야 골드 탱고이 감사합니다. 와. 동탄 나있다. 500이... 아,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제 자야죠. 맞아요, 이게. 오. 빡게임이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든 것 같아. 이게 스텝을 좀 많이 쓸 때도 있고, 제가 그냥 진짜 보면은. 어? 어? 잠깐만. 맞아요. 빡챈, 빡는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한쪽 포즈에좀 고정되다 보니까, 제가 얼매 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 나전제 한번. 너무 대충 샀고, 방이 잠깐 봐줘. 방이, 한번더 방이, 방이, 방이, 이 안녕하세요. 오, 아, 내가 사턴이라 늦구나 형님, 이거 형님. 형님. 다 말해라, 형님. 다 말해라. 어, 나 방금 쏘고 빠질게. 기 끝으로 본데? 방금 잠깐 봐줘. 방금 봐봐봐봐다봐봐맞봐봐봐봐 그렇 이아 뭔데 방아 이거 아 헨님 3위층 봐줘 다음에 다른 사람 거 보지 말고 아군이 아, 패배하였습니다. 아나 개비 이파한이상킨더 먹었어야 됐다. 나 이거 방위 한번 쏘고 빠질게 아니 뛴다 이거 뛴다 빠져야 돼아이 네. 뛰어나 붙어져 붙어져 이거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아이 잠깐 봐줘 개구중 빠르다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이 뭔다 아, 또 대고방다 방이. 방이. 날 좀. 방이. 방다 죽었나? 방들저 사람 반이야. 저기 세개 반. 이거 다 제발 이겨 주세요. 플리즈. 아.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우주방어 가시저형님들, 파이팅! 아, 저거 한 명한테 자꾸. 아니 이거 형 일곱 어디 형 포지션 어디야? 나 일곱지 일곱지. 저 들어오는 거 바로 녹일 수 있지 않나? 삑무시하고 아, 나 쏘고 봐게 잠깐 집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팀다안 보인다. 이내턴내려고안 보인다 진짜 방이 파죠? 여기 11시 방이 파죠? 방이 뜨하나 방이, 방이 방이 타이타이 파티션 띵하나 방이 포가나? 제고 잠깐 조심하고 아 우리 왜 이러는데 이거 흔들리면 안돼온 뭐 온다 방이 온다 침착해 침착해 이겨된다 음, 음. 오잉 형 안돼 제발 천천히 개구중 중올리겠다 방뚜리가 아 경고. 니다 제발 아니.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아니, 엄마. 칼진 다리 봐. 아니, 봐줘. 아니 이거 또 내가 안 뺐으면 나 죽은 거야 막을 수 있다잉 얘마 하나 수비대일이 되니까 좀 당황스럽게 하네 카치 다리만이다 기다려봐 연마 꺼질 때붙어줘 한번 어? 아니다 안갈래 안갈래 안갈래 느낌 안좋다 이번판 느낌 안좋아 방위만 봐줘 무리하지 말고 저쪽에 스나 없지 않나? 보관 나디가나아 이게 왜안 맞아? 키을아 침착 침착 침착해. 습습 후후. 개구중 하나.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다 나이스 이거 행님 아피 없네 방이 맞다 방이 맞다 방이 맞다 자 b o u t to 나중한 번, 중한 번. 아저 말은 안 돼. 사 턴이 오바긴하다 <웃음> 아, 아이, 오, 오, 원래 이거야? 매, 매운데 어, <웃음> <웃음> <웃음> 웃는다 소리야. 중이다, 중이다, 중을 배, 중을 배, 총 들어, 총 들어, 총 들어. 아, 반인데? 누가 반, 누가 깊이야? 아, 이렇게, 오늘도, 아하. 28킬에서, 진짜 이거를 실패한다고? 이쁘다. <웃음> 자, 여러분, 도전은 내일 또 이어집니다. <웃음> 아니 형 누구 반 누구 개필한 건데 진도 좀 반쳤는데 내가. 그래? 진 겁나 많이 는아 그때 내가 꺾였어. 그때 내가 사실 이제 위치 바로 들었으면 되는데 아 바로 들었나? 이분이 세이브를 한다면 하지만 세이브를 못했죠. 자재금 게임했습니다.